23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12월 2일 토요일 거짓 탄핵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자는 집회가 2시에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7천명 규모라고 했지만 그곳에 있었던 저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야 박근혜 대통령님의 청렴과 진실함을 깨달았습니다. 대통령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자칭 진보라는 정치인들에게 속아 휩쓸리던 개돼지 시절과는 다릅니다. 더 일찍 알지 못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과 비난들에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반드시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혀 원래의 자리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님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 대한민국 여성의 롤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여성의 희망입니다.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이제 당신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운명적으로 저의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나라를 위해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일부 세력이 폄하할 정도로 부끄러운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나라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젊은 패기와 굳은 결기가 느껴져서 마음 한편이 든든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일, 박근혜, 드림